오늘은 구경이. 교진이가 <웃음> 벌써 상병이야? 예. 네. 교진이가 <웃음> <록> 휴가를 <웃음> 나와서 아미! <웃음> <웃음> 휴가를 나와서 살이 조금 빠졌네, 그래도? 저에보다 <웃음> <웃음> 어, 근데 그때보다 나았는데? 아무튼 청라를... <웃음> 청라대척. <웃음> 어, 1년 만에. <웃음> hey, 페이스북 추억 보니까 1년 만에 다시. 아, 1년 만에. <웃음> 어, 1년 만에 <웃음> 청라에 가서 재밌게 타고, 한결, 인디 강좌를 찍을 수있나 인디, 인디, 인디? 쉬운데? 쉬운데? 쉬운데? 쉬운데. 쉬운데? 쉬운데. 쉬운데. 쉬운데 레고, 레고, 레 레고, 레고, 레고, 레고, 레고, 레고, 레고, 레고, 레고, 레고, 레고, 레고, 레고, 레고, 레고, 레고, 레고, 레고, 레고, 레고, 레고, 내 가서 재미도 없어. 다거구 타고 왔어. 여기요? 진짜? 핑거 탔다고? 탔었으면 영상이 없는데. 조절 다 찍고. 영상이 없는데. 찍으러 가자. 오! 야, 바로 타네. 바로 타네. 깨끗하다! 오 하는데? 펌핑하는데 펌핑. 무조건 펌핑. 와! 내가 너무 다리 아프다. 필리핀인가 거기에 있잖아. 타는애들 그랜저, 그랜저, 그랜저, 더 높이 뛰어야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응, 봐봐 지금 뭐 어떻게 떨어졌어? 스쿠터는 앞으로 가고, 그치? 몸은 어떻게 됐어? 뒤로 떨어졌지. 그러면 착지를 했을 때 이렇게 떨어지면 은네 몸을 앞으로 안 밀은 거야. 어? 그지 똑바로 타려면 같이 가야 되지. 근데 스쿠터는 여기 있고 네가 이렇게 착지했으면 그지? 내 몸이 안간 거지. 뜨기는 같이 떴는데 갈 때는 똑같이 갔잖아. 갈 때는 똑같이 갔는데 착지할 때왜 달라? 그럼 네 몸이 안간 거잖아. 네 몸을 앞으로 더 밀어야지. 그리고 너무 이렇게 오면 앞으로 넘어지면 내 몸을 너무 많이 밀은 거고. 그지? 네. 두 개, 여기에 무조건 탈때 여기서 출발할 때 이렇게 가잖아 네. 그럼 착지도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맞는 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몸을 앞으로 더 밀면서 뛰어야 돼 펌핑을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호핑이나 바니오 이런 거 이런 연습을 네. 많이 하라는 이유가 이런 데도 올라가는 거 이런 업업 업 같은 것도 네. 많이 하라는 이유가 그거야 내 몸이 점점점 공중에 떠 있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져 근데 그런 걸안 하고 그냥 무조건 돌리려고만 하면 안돼 몸을 띄우질 못하니까 어, 한 바퀴는 될지 몰라도 두 바퀴 이상은 안돼 그래서 니네는 더블 립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테이립을 하더라도 높이 떠서할수 있는 그래서 공잡, 공잡을 공잡할수 있는 이런 걸 연습하는 게더 좋아 저 찍고 계세요? 시켜봐. 아까 여기 탄거다 올릴 거야? 진짜요? 아, 어? 응, 응. 있어요, 응. 응. 오, 발차기 잘하네 응. 레이트다 레이트 잘하는데 레이트다 뭔지 알아? 조금 늦어 어. 뜨면서 바로 돌려야 되는데 근데 잘하네 어, 나중에 유튜브에 영상 올려온면 봐봐 어? 네. 알았지? 오, 오 이만큼 왔어. 오 어. 너? 뭐야? 좀 봐. 내가 내쪽 방으로 눌어줄게 어. 왜? 이쯤 어떻게 되는 거야? 오오 와~ 아웃할 때가 조금 늦어 <웃음> <웃음> 계단타기 어? 자~ 어떻게 하는 거죠? 계단타기 어~ 어~ 어은 못하나요? <웃음> 어! 야 그거야 그거 어. 그거야 완전 붕 떴어 어 오늘은 청라파크에 같이 놀러 온 김에 인디 강자 에, 지훈이랑 교진이가 인디 강자 알려줄 거예요 인디, 돼요. 인디 동작, 구분동작 우선 인디? 펌핑을 한 다음에, 한 다음에? 공중에서 노 꽂아야 돼아 살짝 앞으로? 네, 고 응. 딱! 아... 어쨌든 노즐을 꽂던 안 꽂던 중요한 건 몸의 균형이 약간 앞쪽으로 그지네 약간 근데 오. 이거는 인디는 타이밍 싸움이잖아 아. 타이밍 맞아요 딱 뜨고 뜨자마자 딱제마 위에서 다. 정점에서 <웃음> 정점에서 딱 들면서 딱 정점에서 딱 잡는 인디가 어려운 건 아닌데 베이지 에어를 잘돼 인디는 베이지 에어를 잘 띄어야 돼요 오와 이거 턴인데 오딱 정점에서 딱 영상 오. 역시 군인 날라다녀? <웃음> 그렇지 오오 잡았어 오, 제대로 잡았어 오.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직 에어를 잘하면 처음 하는 사람도 이렇게 쉽게 할수 있어요. 예. 네. 뭐 다자레 다자레 와 인디 뭐 강습 따로 크게 알려줄 건 없고 팁은딱 요거예요. 펌핑 네. 펌핑을 빵 떠서. 살짝 노즈 앞쪽을 살짝 눌러주면서 딱 잡는 정점에서 그 핸들 놓는 게 조금 무섭긴 한데 딱 이렇게 안정적으로 펌핑을 할수 있으면 쉽게 할수 있는 기술이 인디예요 간단하게 인디 강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시 6시인데 어우 깜깜해 붕 들고 와아 아, 까비 오오 자연이 오, 잘하네 오오 팔로 오, 박스 클래시브 오늘 정모야 <웃음> 거의 정모 수준인데 박 어. 아, 어, 어, 박스 아닌 게오 네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세대다. 어우. 어? 야, 이거 타 이거. 보라 보라 보라 보다 버려 버라라 버려, 어?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보라 보라 보라 보라 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버려 버려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원자 여기 아저씨한테 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청... 청나 청나 파크 렌탈, 스쿠터 렌탈. 다음에는 정모를 해도 박스만 정모해야 되겠어. 성공하다 어? 어. 박스 정모. 어. 빌려주실 분. 종이박 스 사라 씨다 들고 와. 거의 선물 담아 갖고. 다그 정도로 얼마. 박스 다들 가져가. 다음에 진짜 박스 정모 해가지고 박스 했다가 상품 좀 담아가지고 나눠줘야 되겠구만. 한번 해봐. 오늘 랜덤 박스. 아이 박스 클리시고 스티커 만들어 가지고 애들 선물로 하나 주면 되지. 반사판. 박치 돗자리. 반사판. 얘들아 안녕. 아, 윤 민준이 안녕. 다현이 안녕. 나라이딩 이렇게 아, 재밌게 오늘 진짜 별로 안 쉬고 많이 탔다. 어 사람 없어 가지고 사람 없어서 오늘 재밌게 잘탄 것. 같아 한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 나는. 한 50명씩 하면 무서울 것 같아.